진짜 하늘이 예뻐져 와, 와 대박입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진짜 와 하늘이 예쁘니까 지금 더 예뻐졌어요 슬로바키아에 왔습니다 어, 홍가리랑 약간 다른 느낌이 나네요 집이 생긴 게 네, 여기 어, 여기가 어디야 잠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 왔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서 바로 딱 영박 1일 그건 아니고요 그냥 속소 없이 자지 않고 바로 헝가리 근처라서요 여기서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 아 여기 프라티슬라바의 이 강이 너무 멋져서 무슨 강인가 했더니 도나우강이래요아다뉴브강이라고도 하죠 네, 헝가리에 부다랑페스트를 잇는 그 강이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네요 역시 하늘이 중요하네요 아, 네, 여기가 바로 성 엘리자벳 성당입니다 성당을 되게 파란색으로 칠한 것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죠? 와 이런 파란빛, 파란색으로 빛파란 칠한 성당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보네요 앞에 벚꽃나무가그 나무가 있는데 꽃은 떨어지고 잎이 많네요 근데 그래도 예뻐요 오늘 이런 거랑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 쓴 자세 칭찬해요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걸 왜탄 거야? 빨리 끝내고 치즈버거에 감자튀김에 밀크쉐이 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이미 뭘 먹고 있네요 시끄럽다 여기가 진짜 올드타운이 아니라고? 엥? 여기 얼마나 올드해 보이는데 딱 봐도 올드타운이고만 그리고 바로 저기가 올드타운이라는 데입니다 네, 아까 제가 올드타운으로 오해했던데는 올드타운이 당연히 아니고요. 아 그냥 별 이름 없는 올드타운의 건물인데도 멋지다냥. 갑자기 하늘이 엄청 예뻐졌어. 대박이야. 아 역시 하늘은 예뻐지는구만. 이가 구시청사라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뭔가 옛날에는 중요하게 쓰였을 것 같은 이런 예감은. 뭐지? 근데 이거 사진 찍으면 엄청 잘 나올 것 같다. 아, 근데 여기가 사실 프리메이트 궁전 근처네요? 에? 여기가 궁전이었다고? <웃음> 찔러버릴 거야! 으악. 으악. 저 동상이 바로 슬로바키아에서 유명한 나폴리안스 아미솔저이라는 군인 동상인데, 저기요 아픈 보여요? 네 진짜 하늘이 예뻐져와와대박이다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진짜 와 하늘이 예쁘니까 <웃음> 지금 더 예뻐졌어요 네 저게 미셸 게이트라는 건물인데 네, 아까도 보긴 봤는데 하늘이 좀뿌얘가지고어뭐 예쁘네 이러고 지나 쳤는데요 지금은 하늘이 이렇게 완벽해지니까 진짜 이것도 한 3배는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 게이트를 한번 지나 보자고요 따단. 와, 하늘 진짜 이제 완벽해. 하늘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하늘 대박. 또 다른 게이트를 지나면 따단. 뭐지? 갑자기 올드타운이 끝난 기분. 음. 왜 아래에 물이 없었구나? 네, 아우 눈부셔. 네, 이번에는 슬로바키아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를 보러 갑니다. 오, 바로 앞에 있네요. 바로 제가 워커맨이라는 남자 동상이란데, 근데 얘가 슬로바키아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급이죠. 엄청 유명한 동상 중에 하나거든요. 슬로바키아도 진짜 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자꾸 이렇게 억울한 하면 아무도 안 볼려나? <웃음> 와 근데 진짜 이번에 진짜 예뻐요. Nam nam nam nam nam nam nam nam nam nam nam n a m n 5 m n 5 m n 5 m n 5 m n 5 m n 5 m